몰어오만왜물었 지? 깍두기 는안절 이고 해서 그러나 응? 응. <웃음> 아침 부터 안 개가 자욱 하다. 할인의 추억의 한 장면 같지만 우리 집 앞이다 뒷마당의 똘이도 한가로운 그때 온다. 겨울철엔 자주 보는 흔한 광경이다 얼마나 익숙한지 캐릭도 짓지 않는 이렇게 한참을 보고나서야 조용해졌다. 늦게 심은 상추가 한창이다. 얼마전에 만든 깍두기가 심상치가 않다. 얼마 전에 열어봤는데 깍두기가 너무 흐물흐물해졌다 만왜 물었지? 원인을 모르겠네요 깍두기는 안저리고 해서 그러나? 음! 음! 물렀어 김장 갈수 김치도 갈수 한번 열어봐야 하나? 그거, 그거는 왜냐면 내가 김장 갈수 김치도 갈수 이렇게 물르면 내년에 김치는 없다. 김치를 전부 다시 해야 할 판이다. 과연 김장김치는 어떨지. 김치가 물린 것 같아. 일단 하나를 꺼내 썰어본다. 깍두기 같은 거 벌써 물렀지? 응. 응? 응. 응. 이건 안 물렀네? 다행이다. 깍두기랑 뭐가 다른 건지. 여보, 안 물렀어요? 안 물렀어도 괜찮아. 응, 일단 익혀봐야지. 썰은 거니까. 나진 아주 무서운데 알타리 다먹도 말이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무는 왜 물같이 흐물흐물하게 된 걸까? 깍두기의 비밀을 누가 알까? 저 뒤에 나무 덩굴에서 새가 움직인다. 소리를 낸다 뭔가 나름 바쁘다. 나갔던 아이들은 언제나 그렇듯 늘 다시 돌아온다.